내가 껌, 아, 껌노 껌노로 맞췄어. <웃음> 심장이 떨렸어. <웃음> 아, 껌노 껌노. 껌노껌갔껌그 껌도 껌두 껌노 이렇게 그냥 껌을 주는 <웃음> <뺀치는> 건어아 <거 어때? 웃음> 조정 조정도 승호. 오케이. 조정. 조정 가자. 다음, 다음. 오케이? 예. Yeah. 1층, 2층, 3 그래도 지마 어, 그냥 거기서 계속 부르다가... 부르다가... 어, 우리는 리프트 전환만 할거니까안해 1층에서 질문만 하고 앞으로... 미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층으로 가, 어, 그래. 1층으로 가, 2층으로 가... 123... 이2 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우2 3 123... 123... 1우 저 멀리까지 걸어가서 스탠드 마이크를 꽂아야 된대 왜? 아이고 와. 스탠드 마이크 꽂는 경우도 어, 있는데 어, 아, 출발 세븐틴 아니야 그 정도면? 아 진짜 <웃음> 그래도 좀 노력 한번 해볼까? 그래 그래 중에서카운드 딱딱 다음에 제 타이밍에 딱 꽂아야 된다네 오케이 아 제일 그래. 어려운 거 했네 그냥 동선이 그래도 열심히 <웃음> 약간 뮤지컬 마음데 이거 하나, 둘, <웃음> 셋, 넷, 넷, 다, 다 아, 이게 뭐, 이게. 하나, 둘, <웃음> 셋, 넷, 다, 다 형왜형프리 스타일 같지? 맞아, 내가 좀 싸. 내가 좀. 형, 형씨도 좋 맞아. <웃음> 어, 내거 맞아. 맞아? 이게 밤공기 밤공기 에더더 아, 뭐로 가는 거 아니었어? 하나, 저 셋, 넷 아니야? 그런 것도 차 그냥 기에 밤공기 에더더더더더더더. 변하면서 네네저 저. 밤공기 에 그리고 그 이거 u 바 u m 바 a 가 o n u m bapoga, numba, bonum, b a p o n 이거밖에 없어. 근데 아까 순간에 no, n 이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너딱 걸린다. 맞지? 약간. o no, no, no, no, no, no, o no, n n Thank mm -hmm. you. 약간 소름 돋는다 아 이거 아껴둘 걸 그랬나? 아니야 에 오프 때어 근데, 어, 근데 오프 때 하면 아, 진짜 좋겠다 오프 때 하면 아, 진짜 잘이힌다 아, 아, 이거 보기로 어. 가고 맛보기로 1절만 하는가? <웃음> 뭐? 그럼 오프 때는 <오피테는> 안무 조슈솔로나못 이제 길을 때때이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하지때때때때때때때니때때때때때때때때때거때때때때때때때거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하는가 할거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이이어 이걸로 저 편까지 가세요. 네. 내가 카메라 앵글 밖에 있다가 아, 네. 와, 진짜 된다. 중간에 힘이 풀려. 살살했는데. 왜그래 <웃음> 왜 그런 거야? 손질 <웃음> <전체로구나. 웃음> 1.5 1.5는 1.5 1.5는 3 5 1 5 5 5 5 5 5 5 5 5가5 0 5가1 0 5 1 5가1 0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5 1 1 5 1 5 1 5 1 5 1 까겨혀요까 음. <웃음> 아, 근데 좀 중간중간 빠르고 아까 네. 아, 그러니까 씨아 댐브도 처음 배워가지고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댐브. 그래서 댐브도 못 봤는데. 라이브도 잘하더라. 아, 살살 쳐서 그렇 <웃음> <웃음> 아직 아, 불면제로 다시 아, 라... 다시 다시. 라이브 진짜 잘하더라요. 고아뭘 그냥 라이브 가수인데 해야지. <웃음> 불면자로 참고하세요. 이렇게 카트 어, 많이 따놓고 어, <웃음> 카트 t a 카 a t a n o c a t 이 n o is t r y i 니 g to. So what i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50굿모닝 안녕처 은아침이야 죄송하 아 오케이 어랑이네 오케이 호랑이야아 여기 가자 랑 s a n a e h o n 아 d a r k 나는 r h i n 이스 o 그런 가, 봐 yeah. 아무가 좋아 오늘은 흰색이 야, 야, 미, 야, 미, 야, 야, 야, 미, 야, 야, 야, 미, 야, 야, 미, 야, 미, 야, 야, 야, 야, 미, 야, 미, 야, 미, 야, 야, 미, 야, 미, 미, 야, 미, 야, 야, 야, 아 진짜 리 파워 게 파워 게검다 확실히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웃음> 이런 것도 처음 해보니까 또 재밌네 항상 빡센 거먹었다 그러게 매력이 진짜 매력 있다 이거 재밌다 재밌다. 오랑캐 six 굿모닝 안녕 좋은 아침이야. 이렇게 하고 노력 잘하고 있다가 음. 이때 내리면서 갖고 음. 그 다음에 댄서분들이 올려주니까 아 이거 팔을 올려주는. 시 어. 어. 햄터 이런 식으로 해줄 거야. 어도이 s o your e a u r p r 게 I g e e 잠깐만, 잠이 바라서 d o 게 t I get into it? d o n 보 y o 지 Don't you? Don't you? Don't you? Don't you? 다 다가서지 못했어 더 미안해 이런 내가 싫다 리열리듬만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살짝 이 낭독이, 낭독이, 낭독 호랑이를 어떻게 다는게 yeah <목소리> 보여줄게 잡아내야 움직인게 엄마가도할줄라는게 뭔지 난 혹시 <호시> 호랑이의 허지 <목소리> 호랑이 파워 연습이 <목소리> 끝났습니다. 안무를 <어디에> 외고 <목소리> 처음 댄서분들이랑 맞춰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가볍게 생각했는데 모두 욕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무대가 나올 것 같아 아 예쁘지 이러고 있었구나 <웃음> 한두 번만 더 하면 되겠다 귀엽습니다 랏몬